아따 5월 10일 아침 기가 막히네 또 오늘도 야늘 기가 막히는 날씨라고 외치는 요즘 날씨 아, 가만히 앉아있어도 힐링이 되는 그런 날씨 그러면 또 커피 한잔을 먹지 마야지 운 카페 아아 나도, 나도. 나는 핫커피 우리 셰프는 아아이스커피죠 아, 아이스커피 좋아죠? 이번에는 아이스커피 드실까는가? 아이스커피는 쉽죠? 그냥 아이스만 집어넣으면 되죠? 아아아아이스 아, 크림 으, 으, 아. 아이스 커피 뿜자 준비됐죠? 준비된 사스로 발사! 빰빠 빰빠 빰바빰뭔 커피 한잔 마시로 맞다 빰빠 빰빠 빰바빰꽃창 셰프의 아아 빰빠 빰빠 빰꽃창지기의핫아 이거 핫한가? 핫커 이 멋있는 커피 오늘은 저 위에서 한잔먹봐야겠다 오랜만에 2층에서 한번 먹어봐야죠 자바바밤바바바밤바바밤바 아, 아주 좋습니다 아 머닝 커피 한잔 하기 참 날씨다 아우 다 오늘의 아침은 김치볶음밥 맨 계란말이 그리고 건강식 셀러 짜잔 오늘 아침은 뭐요? 저도 김치볶음밥도 김치볶음밥을 현이는 이야 국시밥이네 현아 현아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셋 오늘도 아침을 감사해 먹겠습니다 네짠 김치볶음밥 한입 이 샐러드를 표현하자면 안 속에 적색 양파 적색 양배추 중요한 거 요거 양파 튀김가루 아 요게 기가 막히게 고소고소하죠 요거의 또 술안주에도 아주 맛있답니다 이게 야, 이거 먹어 봐야 하는 데서 삶. 하게 아, 예, 건강식이 주룩주룩. 오 주... 음! 음, 고... 고소고소고소고. 고소. 음. 5월 11일에 또 하루의 해가 저물어 가네요. 아, 아름답다. 슉! 야, 요소양을 즐기는 도도. 좋습니까? 캠핑 왔네 뭘 했는지 봐야겠다 과자도 챙기고 방석들이 깔고 수분기도 챙기고 야 여기서 밥해 먹으면 되겠다 야또 나눠 먹네 야 여기서 바라보는 야 얼마나 좋을까 좋다 좋다 5월 12일 드금 고창의 아침 부시도록 아창하다. 부시라 부시라 눈이 부시라. 오늘의 아침은 배추국, 바바바바바바밤. 그리고 계란찜 스페셜. 오늘의 또 아침은 갑자기 잡채가 나왔네요. 잡채에다가. 분홍색 도세지 좋아하는 깍두기 와환장해 김치볶음 오징어 메루치 우리 현이는 좀 전에 일어났어요 밥 먹을 준비 됐습니까? 야형아 어디 갔어? 어? 뭐해 방에서? 아직도 제잠꾸러기 형아는 밥이 준비 됐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네 오늘도 감사해 먹겠습니다 빰빠라빰빰 빰빰 빰빰 오늘은 꾸굴기 도도 왜 늦게 어요어요 오늘 늦게 잤으니 김도현 어떻게 생각해? 좀 음, 응. 야 그래서 거야? 근데 또 오래 잤어? 너 밤새 혼자 핸드폰 보고 잤어? 이래... 맛있게 먹고 증보. 5월 13일 대구 꽃장이 아침. 아... 날씨도 좋지. 아... 오늘도 구름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네. 아, 따이 예쁜 구름들. 하늘아, 하늘아, 하늘아. 이야, 이야, 이야, 이야. 하늘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야, 하늘아. 하늘아. 앉아, 앉아, 앉아. 어, 앉아, 옳지. 아이 잘한다.